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확장팩 어둠땅이 출시되면서 많은 유비와 복귀 유저가 아제로스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와우에는 쐐기 투기장, 레이드와 같은 큰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와린이에게 제일 필요하지만, 가고 싶지만, 진입장벽이 높은 레이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 레이드를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갈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을 놓는 유저들도 많습니다. 학원팟, 트라이팟 이런 곳에 가라곤 하는데 언제, 어떻게 가야하는지 모르겠다고요? 레이드 가는 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레이드에 취직하는 것부터 정해진 탐수를 채우고 마무리하기까지 알아둬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직, 디스코드 애드온, 공략준비 이번 영상에선 취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이드를 가려면 먼저 취직에 성공해야 합니다. 레이드는 다수의 인원이 공대장의 리딩에 따라 정해진 탐수 동안 플레이하게 됩니다. 레이드 구직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인게임에서의 신청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신청입니다. 인게임에서의 신청은 단축키 I를 누르면 나오는 창에서 던전 및 공격대를 누르고 공격대 파티 찾기에 있는 파티 중 원하는 파티를 선택해 자소서를 쓰고 참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중에서 어떤 파티를 골라야 하고 자소서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와우의 레이드는 매 시즌별로 공격대찾기, 일반, 영웅, 신화난이도가 존재합니다. 와린이라면 공격대찾기 혹은 일반 레이드에서 올킬을 하고 영웅난이도, 신화난이도의 순서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낮은 난이도에서 공략과 패턴을 익히고 템 랩을 올려서 높은 난이도로 가는 거죠 때문에 와린이라면 일반 레이드부터 가야 합니다 레이드 검색창에 일반을 검색하거나 제목 아래 나스리아 성체 일반이라고 구분된 모집들의 세부 조건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손님 팟, 트 팟, 학원 팟, 올킬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먼저 손님 팟은 골드를 지불하고 입장해서 템을 구매하는 파트입니다. 다음으로 트 팟, 트라이 팟은 공략 준비가 된 유저들이 모여서 함께 진도를 내는 파트입니다. 학원 팟은 선생님처럼 알려주면서 진행하는 공대장이 있습니다. 올킬 팟은 해당 난이도를 올킬해본 유저들이 모여서 빠르게 진행하는 파트입니다. 이중 와린이라면 트 팟, 학원 팟을 찾는 게 좋습니다. 공대원을 모집하는 공대장이 기재한 세부설명을 보면 출발시간부터 종료시간인 탐수 목표로 하는 램드 구인중인 직업 등등 자세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서 자소서를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스리아 성체의 일반 특파파티가 있고 세부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면 필요한 사항을 적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최소한 템랩 직업과 전문화, 공략 준비 또는 업적 여부를 적어야 합니다. 이 정도의 양식은 와우에서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에 미달돼서 거절당할까봐 템랩이나 로그, 킬 횟수 등을 거짓으로 작성을 하여도 공대장들의 로그 검색을 통해 다 확인이 가능하니 솔직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모집하는 공대장들의 성향에 따라 아무것도 적지 않아도 로그 검색을 통해 구직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파티가 있다면 성의있게 작성해서 취업에 성공하는 게 좋겠죠? 간단하게라도 템랩과 전문화, 경험을 기재해서 신청하는 분들에겐 공대장들의 눈이 더 가게 됩니다. 그런데 플레이하는 시간 동안 원하는 파티가 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파티찾기만 켜놓고 있을 수도 없죠. 이럴 땐 레이드를 가는 두 번째 방법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게임에서 파티찾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와우 인벤 사이트에 들어가 파티찾기 구인구직 게시판에 올라온 구인글을 확인하고 인벤 쪽지 또는 인게임 우편을 통해서 취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와우 스트리머 분들이 모여서 만든 사이트 포션에서 구인글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포션 사이트의 경우 스트리머 분들이 학원 팟과 트라이 팟을 많이 모집하시니 와린이라면 포션 사이트를 자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게임 혹은 커뮤니티를 통해 취직에 성공할 경우 공격대 구성이 초대가 되거나 달력 초대를 받게 됩니다. 달력 초대를 받았다면 달력을 확인하시고 수락을 누르시면 됩니다. 달력에 초대된 뒤에 불가피하게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출발 직전에 불참을 하게 되는 경우 공대의 출발 시간에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빠르게 공대장에게 우편 혹은 귓말을 통해서 상황과 불참 여부를 전달하고 달력을 불참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한번 보고 헤어질 공대장인데 그냥 뭐 어때? 나 하나 없어도 출발에 문제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소 20명 이상의 인원을 구인하는 공대장에게 최소한의 배려는 보여주세요. 와우의 공대장은 수가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공대장들은 잘하는 사람은 잊어도 달삭튀한 사람은 잊지 않는다는 점 눈 떠보니 사사계 스타로 유명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일반 레이드에 취직을 하고 올킬을 했다면 이제 영웅 레이드에 갈 준비가 됐습니다. 영웅 레이드 또한 특파시나 학원팟을 통해 올킬을 한뒤 올킬 파티를 통해 2회차 3회차 진행해서 숙련도를 높이고 신화 신청을 위한 로그 점수 올리기에도 도전해보세요. 이렇게 신청하고 취직만 되면 레이드 준비가 끝난거냐고요 DBM과 위크오라를 포함한 애드온들, 디스코드, w c 의 로그사이트까지 알면 레이드 와리니에서 벗어나 고인물이 될수 있습니다. 취직에 관련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